가게 응. 운영하시면서 응. 응. 응. 응. 응. 고충 같은 거 혹시 뭐 있으세요? 응. 음, 시시 때때로 달라요 컨디션 따라 다르고 또 어제는 빨간 배타하는데 파란 색깔 배타가 되기도 하고 애니몰로 응. <목소리도> <목소리도> TV 네 안녕하세요 애니멀로 TV의 테드 되게입니다. 어 오랜만에 저희가 외부 촬영을 한번 나왔는데요. 네. 저는 이제 요새 하다 보니까 베타에 자꾸 눈이 가기 시작했는데 네. 한번 베타 전문샵에 한번 찾아왔는데 바로 이름은 반달가게입니다. 행사에 네. 들어가서 왜 반달가게로 지었는지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고 베타 전문샵이기 때문에 어떤 베타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어, 들어가 볼까요? 네. 선생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 이제 사장님 한번 모셔봐서 궁금한 점이나 어,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음, 서울 광진구 구이동에서 반달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김경덕이라고 합니다. 네. 예. 전에는 또 다른 곳에 계셨었죠? 아, 네. 네. 아. 있었는데, 네, 네. 저희 수유 쪽에 있었는데. 어, 수유 쪽은 이제 지하이기도 하고, 약간 음. 유군가 쪽이었어요. 근데 그쪽으로 이제 오시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고, 지하다 보니까 조금 차도 오기 좀 꺼름직해 하시는 음. 분들이 계셔서, 좀 밝고 서울 중심가 쪽으로 음. 좀 나오게 됐고, 음. 여기 오면서 좀제 감성, 이제 이런 걸 조금 입혀보고 싶어서, 음. 이쪽으로 나오게 됐어요. 감기 반달가게라고 이렇게 네, 명칭을 네. 하신 이유 혹시 알수 아, 있을까요? 사실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네. 이제 하프문 베타, 거기에서 음. 첫 번째로 따온 것도 있고요. 음.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에는 사진작가 일을 했었는데, 낮에는 이제 사진 찍는 일을 하고, 이제 저녁에는 이런 베타 분양을 하고, 이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음. 음. 밤에 오픈한다라는 음. 의미에서 이제 좀 반달가게,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어. 어. 의미있이반반가게라라하 어, 의미 하면 사람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베타 전문 샵 이렇게 상, 상상을 하거든요. i go. They won't 도 e t a chomun shop, yokes, hang hang h a 들이 hang h a n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hang hang hang hang hang hang hang 구피 n g h 구피 g h a 피 물생활의 그 네트워크 마케팅 같은 거잖아요 아, <웃음> 그렇기 때문에 부피는 무조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된다고 생각해서 건강한 부피들 위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금붕어들, 음. 금붕어가 인기가 많잖아요 음. 레이드블로에서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음. 그래서 저도 아, 네. 이제 금붕어들 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 이제 수초도 같이 병행을 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판매도 혹시 하시나요? 어떤 플랫폼으로? 이제 밴드에서 업로드를 네, 밴드. 하고 네. 이제 새로 들어오는 물건이나 이제 물고기를 공식으로 드리고. 음. 아. 네. 밴드 명이 뭐죠? 밴드명도 똑같습니다. 반달가게 반달가게로 네. 들어가시면 된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사장님과 얘기했던게 세입은 아니지만 모적고 뭐 네. 구피가 있고 네. 되는거죠 네. 네. 네. 네. 그 현장까지 한번 같이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택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받아오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네 그럼 네. 출발하시죠 네. 반달가게 네. 운영하시면서 뭐 네. 고충 같은 거 혹시 뭐 있으세요? 아 어, 고충이요? 네. 사실 이게 생물이다 보니까 제 손이 끊임없이 가요 작은 가게지만 네. 이제 이 생물들을 하나하나 관찰하고 관리하고 네. 이제 그게 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베타샵이다 보니까 네. 이제 베타는 특성상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달라요 그 시시 때때로 달라요 컨디션 따라 다르고 또 어제는 빨간 베타였는데 점점 파란색이 차더니 파란 색깔 베타가 되기도 하고 아. 네. 좀 이런 고충이 조금 있어요 가끔 문의가 오죠 내 손님들한테 음흠. 어 얘가 이렇게 바뀌고 <웃음> 있는데 사실 이거 어디 아픈 거 아닙니까? 라고 여, 연락이 오는데 정말 이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네, 그런 문의가 가장 많이 와요 외, 외적인 거 근데 이렇게 주한몇회 고택으로 하시는 거죠? 그게 정해져 있지는 않나요? 어 사실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베타는 정해져 있죠 루틴이 있는데 네. 이제 굽피나 이제 다른 어종 같은 경우는 제가 출퇴근하면서 수시로 그리고 요번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처가 멀리 있다 보니까 네. 좀. 가기 어려워서 이렇게 고택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고속으로 도착하는 건수화물 번호가 있어야지 이렇게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번호가 없으면 또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네요 그냥 택으로 <웃음> 온구피들 한번 어떤 개체들이 있는지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체는 어떤 거죠? 일단? 어, 지금 알비노 플레드 빅도살. 아, 아, 아, 예. 알비도살 파이. 예, 아, 예. 이거는 플레드? 네. 알비노 플레드. 알프. 매시와. 아, 시와 매시와. 공 어디로 들어가요? 매시와는 여기로 들어가. 어. 핑구저 핑구. 진짜 오래만 본다. <웃음> 여기. 핑구 네. 네 개체. 네 개체? 네, 아. 네. 네 가지 종류인데, 네. 이제 색깔만. 아, 네. 알풀이 아, 워낙 아. 많다 보니까 네. 나눠온 것 같아요. 아. 아. 꼬리가 짧은 애들은 클라카시라고 하고, 네. 이제 이런 꼬리를 베일테일이라고 하고, 네. 그리고 네. 이런 꼬리를 하프문이라고 해요. 그 하프문은 뭐 관리가 좀 어렵다고? 네. 네. 아, 관리, 관리 측면. 케이스 키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데. 이한 마리 한 마리의 성격이 다 달라서, 예. 저 같은 경우는, 어 그냥 일단 먼저 마음에 드시는 걸 선택을 해보시고, 예. 그 다음에 제가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하셨으면은, 제가 그거에 대한 건강 상태를 봐드리고, 얘가 여기서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그걸 봐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플라카시, 조금 더 하프문에 비해서는 쉬운 거 맞아요. 예. 꼬리를, 하프문은 스트레스 받은 꼬리를 쓰는 경우도 좋아요. 플라카스는 입이 닿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고, 그리고 베일테일 같은 경우는 하프분을 하시고 싶은데 조금 그런 경우 때문에 걱정이 있으셔서 차선책으로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애들은 자이언트 타예요 자이언트 타는좀 덩치가 크죠. 덩치 큰 애들은 덩치가 큰 만큼 그래도 아프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더 저항력을 가지고 네 처음 하시면은 좀큰 거에 처음 하시고 큰 거에 거부감 없으시면은 얘네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아요. 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더 질문을 몇 가지 더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베타 관련해서 질문인데 처음 베타를 입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뭐, 플라카도 있고, 그 다음에 하프문도 있고, 베인타임 그런 게 있는데, 추천해, 사장님이 추천해 주실 만한 기초 혹시? 추천. 혹시 있으실까 초보자도 네. 네. 네. 관심을 갖고 이제 좋아서 시작한 분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가게 오셔서 네. 가장 마음에 드는 걸 골라보세요 먼저 어, 네. 네. 네 그러니까 먼저 뭐 꼬리 형태나 문이나 네. 이걸 정하고 오신다기보다는 네. 어, 그런 거를 이제 딱딱 잊어버리시고 먼저 여기서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걸 골라주시면은 제가 한번더 건강 상태나 특이 사항들 요거를 설명을 해 드리고 아, 그래서 이건 추천드리고 예. 이건 추천드리지 예. 않고 예. 이렇게 설명을 진행을 하는, 설명을 게 예. 어,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게좀 거의 대부분 초보자분들은 하프문을 선택하실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렇 응. 진짜 맞아, 왜냐면 그니까 눈에 보이기에 <웃음> 네. 진짜 예쁘거든요. 그그 꼬리도 이렇게 딱펴지면 근데 하프문은 어떠, 어떠세요? 딱 진짜 초보자 아예 처음이다. 아예 처음이다. 하프문은 저는 좋다고 라 생각을 어, 해요 네. 아, 근데 하프문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알아보시면 네, 좀 걱정을 하시고 네. 오세요 뭐 꼬리가 녹는다 어, 뭐 어, 이런 꼬리가 뭐, 상한다 뭐, 꼬리가 녹는다 뭐 네. 말이 많긴 한데 네. 걱정하지 마시고 요거를 다시 재생시키고 회복시키는 것도 얘네가 상태만 좋다면 충분히 할수 있는 일이고 너무 걱정을 하지 말고 오셔서 제가 그 상태를 제가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음.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타 하면 사실 혼자 키우는 어종이고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각자가 좋아하는 개체가 있겠지만 베타의 장점 혹시 하나 있을까요? 장점? 예. 네. 딱 베타는 음. 딱 이게 뭐가 있을까요? 저알것 같아요. 야, 악이나 기타 장비 없이 키울 수 있는 가장 화려한 물고기. 아, 그러세 어. 그 <웃음> 아. 그이간판에 나온 게뭐 핵심이 아닌가? 네. 그쵸 음. 장비 없이. 음. 그리고 가장 화려한. 음. 그 수식어가 딱 맞는 물고기. 너무 화려하지, 진짜. 아. 뭐라고요? 뭐좀 뭐라고? 장비, 장비 없이 키울 수 있는 물고기, 물고기 중에 가장, 네. 가장 화려한 물고기. 네. 화려한 물고기. 진짜 맞는 거 특히 하프운 같은 경우는 이건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 사장님 은좀 약간 의외의 답변이 좀 정말 저는 명확하게 좀 와, 마음에 와닿습니다. 애정을 쏟고 좀 관리만 잘해 주면 하프은도잘 키울 수 있다. 네. 자, 고고. 그런 팁은 반달가게 오셔서 네.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 제가 마지막에 네. 지금 딱 하나만 할게요. 지금 네. 딱 하나. 하나. 베타 키울 때 이것만은 조심하자. 딱 하나만 말씀해 주신다면 다 빼고. 이것만 조심하자. 네. 장비가 없이 키우다 보니까 조금 소울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음.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온도가 중요하잖아요 네. 이제 히터 겨울철에는 네. 히터를 넣어 주셔야 얘네가 살기 좋은 온도가 되는데 이제 그거를 좀 관광하시고 아 우리 집에선 괜찮을 거야 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겨울철 집안 실온이 그렇게 없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처럼 이렇게 항상 따뜻하게 해 놓을 순 없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히터를 꼭 온도 네. 예. 꼭 구비를 해놓으시는 게 아.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서 볼까요?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히터다. 그렇죠. 온도. 알겠습니다. 자또 질문이 하나 생각나는데. 어 하세요. <웃음> 어떤 거 제일 좋아하세요? 어떤 거요? 베타. 베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이는 예. 이 쿠퍼 캔디. 한번 보여주세요. 뭐 보여주세요. 쿠퍼 캔디? 아, 사장님 빅이라고. 사장님 빅 있는 네. 쿠퍼 캔디란 친구. 오. 캔디라고 하는 게 이제 빨간색, 노란색, 이제 이렇게 화려한, 화려한? 좀 발랄한 컬러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음, 거기에 이제 코퍼는 약간 묵직한 이런 광택이 있는 아, 그런 건데 이게 어우러지는 게좀 되게 멋있어요. 음. 저는 yeah. 코퍼 캔디 요즘도에 맞습니다. 음. 원래 음. 플라카도 제일 좋아하시고. 코퍼 베타 좋아하시고. 자, 지금까지 애니멀로TV의 테드 단달가게 ]이었습니다. 안녕. <웃음> <Animal Law TV. 웃음>